이번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열된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새누리당 강기훈 의원이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성남시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자 답변할 시간을 달라면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항의하던 이 시장이 웃음을 지은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곳이 웃을 수 있는 자리냐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시장은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고 질문만 이어가지 않았느냐며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났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샀습니다. 14명이 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소방당국 같은 경우에 25명이 숨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두 구조된 인원, 그러니까 추락한 인원, 인원은 25명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명 중에 소방당국의 기준대로라면 11명이 그 중경상을 입었다는 건데요. 아, 지금 현재 5개 병원에 분산이 돼서 이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특히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 그 사망자들이 많이 이송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병원 측의 얘기 또 소방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상자들 같은 경우에 골절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머리를 다친 환자들도 많고 어, 새롭게 들어온 내용을 보면 폐 그리고 배를 다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 배나 그리고 폐 부위를 다친 게 아니냐 이렇게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10m 아래로 추락을 했는데 그 10m 아래에 어떤 시설들,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과 같은 그 부상을 당했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그 내부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 소방당국에서도 이제 해가 젊은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네.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 작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약1 5 m 정도 되는 아래로 그 네. 부상자들 그리고 또 사망자들이 다 이렇게 추락을 한 상황을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사이 어떤 구조물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어,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풍고 덮개가 무너져서 그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25명이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의문점이 드는데요. 네. 펜스가 보통 쳐져 있지 않나요? 아, 네. <웃음>